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좌절, 낭패, 위기감, 스트레스 등을 이겨내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좌절감이나 패배감, 위기감, 스트레스 등이 쌓일 때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시나요? 특히 요즘 온 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 법석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장사가 안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지 그야말로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렇잖아도 저도 요즘 이러저러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심란한데 어제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MBC 여성시대에 보낸 어느 분의 사연을 듣던 중에 그 방송을 듣자니까 제 마음이 더 짠해지더군요. 그러니까 그분은 건축현장 이동직 근로자로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줄어들어서 인력사무실에서 대기만 하다가 결국 일감도 얻지 못하고 시리에 차서 집에 들어왔더니 그래도 축 처쳐서 돌아온 그분에게 그의 아내가 그동안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큰 용기를 얻었다는 사연이었는데 참으로 현명하고 착한 아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고맙더구만요 정말 이런때 그렇게 시리에 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것일지 만약에 그때 그 아내가 짜증을 냈다거나 실망감을 표현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더 아프고 정말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 일로 심란하지만 이 좌절감과 패배감, 위기감 등 스트레스를 풀어볼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힘든 일을 당하시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사실상 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합려을 하며 자유를 해보는 방법, 또 오기를 발동시켜 보자, 또는 힘든 운동이나 산책을 하라, 뭐 이러한 방법으로 저는 풀고 있고 네번째 결론적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중간중간에 나오는 동영상은 제가 늘 산책을 다니는 동네의 산으로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 산책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가다듬기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참많지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도 많고 전문가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글쎄요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러한 책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말도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합리화하며 자유해보자 라는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좌절감이나 패배감 등 심란해지게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뭐 나의 자랑은 아니지만 60이 넘게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특히 소위 을 입장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갖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과 기다림 그리고 선택을 받는 일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자 하시는 일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세상 일은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 살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권세 가라도 아니 오히려 위로 갈수록 더 많은 일이 있고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언젠가 어느 큰 회사의 회장님 비서를 하시는 분에게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자기가 회장님을 가까이서 모시다 보니까 회장님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얼마나 꽉 차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는 은행이나 정치인 등 그야말로 만나기 싫고 가기 싫은 곳도 가야 하고 하루하루가 편할 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도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 높은 사람일수록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는 또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까? 그냥 남들 보기에는 높은 사람이고 돈이 많을 것 같아서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분들이 자살을 하고 툭하면 감옥에 가고 아마 얼마 전 갑자기 돌아가신 어느 재벌회사 회장님 같은 분은 여러 복잡한 일들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명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급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내 처지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참뭐 철모르는 사람의 짧은 생각일까요? 그러나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유하며 사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좀 태평한 척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두 번째 오기를 발등시켜 보자 이런 말씀은 스트레스를 잘풀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저는 이 오기를 발동시켜 보거나 화풀이를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사람은 은근히 좀 삐딱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왜 힘이 약한 아이들이 동네 형한테 맞으면 그 화를 풀지 못해서 깜깜한 밤에 그 형네 집에 돌멩이를 던져서 장독대나 유리창이라도 깨서 복수를 하기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결코 없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오기를 부려보거나 화풀이를 해서 그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즘 군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고참들에게 얼마나 단체기압이나 빠따를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저는 그때마다 꼭 영어 단어를 외운다거나 어딘가 꼬을쳐둔 책을 보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곤 했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죠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들을 무시하며 나름대로 화풀이를 한 것이죠 또 지금도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상대가 야속하고 원망스럽게 한이 없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다른 일을 만들어서라도 일을 합니다 사실 그런 때그 기분으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오히려 오기를 발동시켜 보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고참들을 패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다른 곳으로 계약해버린 상대를 어찌 해볼 수 없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며 스트레스가 쌓일 것입니까? 그러니 제 나름대로 자유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저는 이 방법은 참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로 힘든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나 산책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까? 뭐 건강에도 좋다 하고 특히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만큼 좋은 법은 없다고 여러분들의 강추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특히 일이 잘 안되고 화가 치밀 때는 책상에 앉아있다고 뭐 일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어딘가라도 마구 쏘다니다 보면 이런 저런 것들을 보면서 차차 마음이 진정되는 것이죠. 사실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던데 특히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달리기가 아주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힘들게 만들므로써 다른 곳으로 신경을 돌리게 하고 또 땀을 쭉 흘리면 오히려 상쾌해지기까지 합니다. 또 산책과 같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가다듬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설가나 예술가들에게 산책은 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그 무라카미 하루끼는 마라톤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이 걷기나 산책 뭐 이런 거는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이나 역경을 이기는 이야기를 듣는 건 아주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달리기나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더 효과적인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의 성공기나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달리거나 산책을 하다 보면 여전히 그 생각에 빠져들다가 한참 후에나 그 생각이 잊혀지지만 처음부터 성공담이나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나며 때로는 의욕까지 소산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건지 모릅니다 수주건들이 하나하나 힘들어지는 데다가 또 제가 난생 처음으로 고속장까지써놓았는데 이걸 제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이고속장까지쓸 정도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약이 오르면 난생 처음으로 이 누군가를 고소까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고소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런 일들을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스트레스를 잊을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일에 대한 의욕이 소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산책이나 산을 오를 일이 아니라 어제 비가 오는데도 매일 다니는 동네 산을 오르면서 유튜브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 데는 유튜브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유튜브를 켰더니 뭐 우연히 뭐김미경 t v 라든가요 거기에 또 대도서관이라는 분과 대담하는 영상이 뜨던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고무되고 격려가 되던지 물론 그분들의 대화가 유튜브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렇잖아도 유튜브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에게 많은 자극과 용기가 나기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유튜버가 되려고 한 것은 이 대도서관이란 분이 쓴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분 대단하더구만요. 아니 40대 초반이라는 나이도 부럽기도 그지없기도 하지만 뭐 학력이다 스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나라에서 부모님까지도 뭐 그랬다던데 어쩌면 그런 용기와 도전정신을 발휘하였는지 정말 나이 먹은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던데 말이죠. 하여간 어제 산을 오르면서 정말 이분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과 자극을 받고 용기까지 생겨나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하거나 우울할 때는 자기 개발서나 이런 성공담 또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난관을 극복했다는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도 솟아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저런 역경도 이겨냈는데라며 유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제 아이들과 또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하 한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문제도 많고 복잡하고 힘든 일도 많기는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말이죠,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그래도 때때로 즐겁고 행복한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특히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살벌한 것 같아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뉴스 말미에 뭐이런때 용기를 내자 뭐 이겨낼 수 있다는 등각처에서 응원을 보내기도 하고 성금도 기탁하던데 이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한 세상입니까? 정말 아무리 힘이 드네 어렵네 심지어는 뭐헬 조선이네 뭐 별의별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모르는데 외국에서 제가 한때 좀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끈기 있고 정열적이고 능력 있는 국민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뭐 한때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는 지나가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이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 힘든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화 하며 자유를 해보면서 자기를 합리화 해야 되는 일이죠 다음으로는 또오기를 발동시켜 보는 거 정말 참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든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고 특히 산책을 할때 어떤 역경이나 어떤 성공담을 듣는 것은 대단히 참 어, 좋고 오히려 의욕도 나고 용기도 복돋아 준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수 있는 글기로 이 유명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나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런 스트레스도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나 그 어떤 스트레스도 영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긍정적이고 용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용기를 한번 내봅시다. 그러면 이 또한 모두 다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혹시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더큰 용기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